안녕하세요 마음님 사례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음님께서도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연 주셨습니다 아잠먹고 사는 게참 어려워지는 세상인가 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렇게 오행 심리로 보다 보면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타고 날 때부터 추구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찾아내다 보면. 가 선택하는 데좀제혜로운 선택이 된다고 봅니다. 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님께서는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자금난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취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되게 마음이 우울하고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그 술월의 얼모이시고 이 술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제, 우리가 정제라는 십성은 정제를 월지에 이제 깔고 태어나셨는데 정제는 가장 10개 중에 가장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십성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이제 멘탈이 무너집니다 편제라는 건 있잖아요. 편제는 너무 안정적인 상황에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지루하고 정말 우울해지는데 반대로 정제는 이 안정된 구도가 내 지금 현 삶이 불안정해지면 되게 멘탈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정제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내 방이었거나 내 책상이었거나 뭐 이렇게 형방의 기웃거리에서 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어, 아예 이제 공부에도 능률이+ 능률이 없고 능력이 나오지 않고 발휘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올 지에 정제를 걸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안정된 구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왜냐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에 계시다가 사업하시려고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져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정제격이신 분들은 이 수입처가 꾸준한 수입처가 없고 뭐 돌쭉날쭉 한다거나 굉장히 잘 되는 시즌 있다가 또어 완전히 안 되는 시즌 있고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정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제의 에너지를 안에 품고 계시면서 또 지금까지의 삶은 여기 보면 정관 정관도 본인 거거든요 용신이라는 거죠 월지에서 다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제와 정관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그런 십성이고 또 여기 지금 상관도 있습니다. 상관도 굉장히 중요한 십성이거든요. 요세 개다가 본인의 에너지, 본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에너지, 또 욕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의 욕구, 정제의 욕구, 정관의 욕구 요세 개가 다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굉장히 삶이 역동적이죠. 되게 재밌고. 삶이 재밌고 또 본인의 재능이 이렇게 잘 실현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관의 욕구도 지금 왜냐면 그만두셨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욕구가 좌절됐고 그리고 정제 지금 약간 안정되지 못한 수입구조 이것도 좌절됐죠 상관은 이제 본인의 재능입니다 어, 오감을 잘쓸수 있는 재능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 좌절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못쓸 때는 어,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남이 봤을 때 '어 너 괜찮잖아 너뭐 살만하잖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되게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에너지를 잘 쓰는 사람은 남이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되게 활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자기의 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잘 쓰는 삶 그런 설계를 해나가야만이 죽을 때까지 우울증 걸리지 않고 또 무력해지지도 않고 개발되는 거죠 내 에너지가 이제 내가 가지고 나온 진짜 내 에너지니까 그곳은 우리 잠재력이거든요 잠재력이고 또 우리 무의식에 있는 내가 가지고 나온 욕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솟듯이 계속 퐁퐁 퐁보 샘솟아 나옵니다 그그 그 부분에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딴 것을 노력하면 여기가다 빠진다고 봐야 되죠 소진되거든요 이게 번아웃되고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나온 잠재력을 쓰는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 자고 나면 새몸 자고 나면 새몸 이런 느낌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다시 봐서 취업을 할까 네 취업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단 안정된 상태 그때부터 이제 좀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그 여력이 생기거든요 일단 내 구성을 맞춰놓으면 다른 에너지들을 또 쓰실 여력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그 무력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 지금 내가 쓰고 써야 될 진짜 에너지를 지금 다 놓았기 때문에 손을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좀 이유가 또있 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대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생의 큰 환경의 변화를 말해 주는데, 33세, 43세, 43세 작년부터 이 변화의 대운을 주었습니다. 그니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 큰 변화를 맞이하고 나면 뭐그 전부터 이렇게 덜썩 그립니다. 그, 뭐, 1년, 2년 전부터 빨리 덜썩거리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1, 2년 지나서 그때야 이제 비로소 마지 못해 이렇게 바꾸는 변동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큰 대세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지금 관이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직장의 변동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변화를 그러니까 이 조직을 그만두고 다른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좀 순리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운이 근데 좋으냐 직장 운으로 저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되게 여기 보면 인성을 잘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정인이 왜잘 쓰냐면 이 상관 조절해주고 을 있잖아요. 계속 지금 앞에 혹시 이제 다른 분들 것도 보신 분은 계속 같은 것을 뭐 복습받듯이 얘기를 하는데 상관은 인성이 이렇게 다독여주면 상관의 에너지가 진짜 과격하게 나오지 않고 예쁘게 나온다 했죠. 그러면 그 인성의 역할이 너무 좋은 겁니다. 능력을 더 발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님도 인성 되게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을 잘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성이란 말이죠 상관을 깰 건데 상관경관 깰 건데 요걸딱 붙들어 주기 때문에 관을 지켜낼 수가 있도록 인성이 애를 쓰는데 되게 이제 스스로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는데 힘들 힘들죠. 그렇지만 그 그것이 자기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되게 지금 보면 검찰 취급을 다시 시험 본다는 것은. 어, 지금 이 나이에도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고 지금 평간대원 정간대원에서 평간대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평간 운을 안 살아보다가 살면은 이 평간에 어떤 칼 들고 있잖아요 평간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날카롭죠 예, 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심리를 느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운이 바뀌면 그 대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 건데 본인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 어, 가지고 와서 느껴지시는데, 평관이 두렵지 않은 구성이에요.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평관이 보통 두려운데, 사, 상관이 있는 분들은 평관이 와도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쪽으로 시험 쳐서 가시면 잘 하실 수 있고 막상 또그 일이 아유 이거 내 일이구나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기분들이 싹 바뀌어집니다 단지 이제 지금 묘가 어 비견이 들어오는데 비견이 여기서 크게 이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정제가 이게 재를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게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 소비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다 없어지거나 절대 그런 구성은 아니고 이제 관이 있어서 잘 지켜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소비가 많아진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 사고 하면은 조금 돈이 좀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뭐 겁제 들어오고 올해는 비견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게더 많은 그런 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다 털리진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정제에 그 저축하는 정제의 에너지가 뭐 이렇게 소비로 나올 때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쓰고 싶어서 써야 되는데 자꾸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간다 이럴 때뭐 도둑맞듯이 돈이 나간다 이것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제 비견이 들어오면 은또 내가 좀 쓰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변에 또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신묘대운의 계묘년이니까 이 비견이 왕지로서 이렇게 막 들어와지면 되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놀면서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유, 좀 나갈 때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냐 하면 그러진 않고, 이제 개묘, 내년에 갑진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얼싸. 병호 이렇게 세운이 흘러가면 또 화기로 흘러가면 돈이 생산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성향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정제로 사업을 하시려면 그 정찰제 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은어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떤 고정화되는 수익성 이런 것들을 그 예산에 계산에 넣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10년에는 10년 대운에는 네. 아니다라는 거죠 하시더라도 나중에 네, 더농담이 대운에는 어쨌든 직장을 붙들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 다 되고요 어 그래도 이제 지출은 좀 틈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기존 기본적인 생활하면서 좀쓸수 있는 걸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본인의 에너지를 잘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뭐 저는 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